안녕하십니까. 1위 팀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 드디어 벼르고 벼르고 벼르고 왔던 이 웅덩이에서 족대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통발 그리고 물고기 쉽게 잡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버들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웅덩이에 버들치만 있냐 이게 의문점이 생겼고 제가 과연 여기 안에 어떤 생물이 있는지 제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가볼게요 물 깊이를 몰라가지고 상당히 무서워요. 지금 빠지는 거 아니야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잡오오는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 돌아서 아, 그래도 괜찮네. 그렇게 막 깊진 않네요. 자, 갑니다. 한 바퀴, 와 호우, 호우, 호우, 호우, 호우, 바바글우 호우, 호우, 호우, 호우, 호우, 호우, 호우, 호우, 호우, 호우, 호우, 호우, 호우, 호우, 여기에 버들치가 지금 한사발리 잡혔거든요 한 바퀴 돌았는데 일단 다른 생물이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, 오, 벌이야, 벌. 벌. 어, 어려, <웃음> <웃음> 어, 어, 어, 어, 하, 하, 하, 하, 하, 하, 하, 하, 하, 하, 하, 하, 하, 하, 하, 하, 하, 가 빨리 속도를 내서오오 아, 뭐야, 뭐야. 뭐 허연거 어, 있는데 뭐야. 야 허연거도 야. 있어 뭐가 뭐어 붕어, 응? 붕어? 다야붕야야 응. 붕어가 있네 작은 붕어네 새끼 붕어네 새끼 붕어 오. 와, 신기하다, 신기해. 나왔어? 엄청 많네, <목소리> 엄청 많네. 도대체 진짜 엄청 많다. 그래서 보이진 않네. 야, <웃음> <목소리> <웃음> 음, 이렇게 엄청 많은데? 어, 붕어가 있네? 와 있는 게? 야, 버들지 못해. 엄청 많다 버들지. 우 우와. 뭐가 있어? 들지랑 붕어가. 응? 붕어? 가어 있네. 야 붕어가 있네 여기. 와. 붕어야. 두 마리 있지 붕어 맞죠? 응. 붕어로 어 와. 큰 것도 있을래나? 그러게요. 보들치 개체 수가 어마어마하구나, 진짜. 이야. 엄청, 엄청 많아요, 보들치가. 와, 엄청 많아. 우와. 와, 엄청 크다 <웃음> 엄청 크다. 엄청 크있어청 크다. 엄청 크다. 엄청 크다. 엄청 크다. 엄청 크다. 엄 크다. 야 진짜 다 엄청 크다. 엄청 크다. 엄청 크다. 한청다다한 보드칩가 엄청 많고 이렇게 붕어도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어. 자 그러면은 한옥흡씩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조심히 가요 아, 고마웠어요 자 조심히 가요 생물이 산소가 부족해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. 자 엄청 많다 엄청 많아 자 조심히 가요 자자어 붕어 붕어, 붕어. <웃음> 어 붕어 어 여기 보드칩자붕어 여기로 떨어졌는데 어 붕어 옆으로 떨어졌네요 <웃음> 우리 붕어에요 자 그리고 다시 패고 <웃음> 엄청 많다 엄청 많아 이야 버드치 야, 엄! 음, 진짜 오 붕어 붕어 <웃음> 우리 붕어 친구 아까 잡은 뭐 붕어 친구 <웃음> <자>. <웃음> 우리 버드치 산속 궁덩이에 어떤 생물이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관찰해 봤는데요 일단 버들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이렇게 산속에 웅덩이 같은 경우에는 버들치가 굉장히 많고 일단 붕어도 몇 마리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세마리에서네마리 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뭐 엄청 큰것같진 않아요 좀 요만한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녀석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제 생각에는 지금 족대로 해가지고 큰 녀석들은 다 도망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밤에 와서 뭐 지렁이를 껴가지고 물고기를 한번 잡아보는 것도 큰그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 안녕!